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장미인의 이름을 오랜만에 실검에 통해 듣게 되었다. 등록해주세요. 어떤 큰일이 났나 해서 조금 놀랐는데 다행히 장미인의 허움과 열애기사였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축하는 이야기들이 많겠구나 했는데 곧 있어. 장미인애가 열애서를 부인하며 나라에 이용당했다 하는 분노와 한이 담긴 글을 남겼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장미인애 프로필 출생 1984년 5월 28일 장미인애 나이 34세 고향 서울특별시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인의 키 172cm, 몸무게 48kg, 혈액형 AB형 등록해주세요. 소속 피초루카 소속사 플립 ENM 장미인의 학력 한성여자고등학교 등록해주세요. 출신학교 숭이여자대학교 무용과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가족 장미인의 여동생 장미나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데뷔 2004년 눈스톱 4 외모 장미인의 성형전 후얼굴이될 것도 없이 비슷함.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장미인아는 2013년 1월 2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걸로 유명했다. 등록해주세요. 당시 연예인은 아니지만 공인급 유명인이었던 에이미가 포르포폴을 투여하며 불씨를 당겼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 중에는 이승현, 박시연 현영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되었으며 결국 지상파 3사의 출연금지 연예인으로 등재되었다가 KBS에서는 해제되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쇼핑몰 로즈인 러브로 사업활동을 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장미인혜가 분노하는 이유 나라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 프로포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 장미인혜와 연예인들은 타복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해명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배우 장미인혜와 박시연 이승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구 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에 나섰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쓸 사람은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등록해 주세요. 박시원은 2011년 2월부터 12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이유로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미인의 여동생 또한 유명하역 배우 출신이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여동생 장미나 양이 더욱 미모가 뛰어나다고 말한 바 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승연은 비슷한 기간 미용시술과 통증치료 등을 이유로 111회, 장미인에는 95회에 걸쳐 각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미인의 측 변호사는 당시 연예인으로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몸매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이 따른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검찰의 기소는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카복시 시술엔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 관행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라고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승연과 박시연 측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용, 의료 목적 외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박시연 측은 가복시 외에 IMS 시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시 프로포폴 연예인들이 언급한 가복시는 몸매 관리를 위해 여성들이 애용하는 시술 중 하나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성형외과와 피부과, 클리닉 등에서 시술한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부나 허벅지 등 지방이 많은 부위의 인체에 해가 없는 CO2과 가스를 주입해 피하지방을 제거한다. 등록해주세요. 한번 맞는데 드는 비용은 약 3만원이었다고.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프로포폴 연예인들은 사건 혐의를 받을 때 시술 고통 때문에 프로포폴을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카복시 시술에 따른 고통은 천차만별.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크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카복시 시술 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시술의 공포를 느껴 한두번 맞을 수는 있어도 1에서 2년 세수 10번에서 100회 이상의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설명했다. 등록해주세요. 또 당시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연예인은 연예인들은 몸매 관리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종종 받는다. 등록해주세요. 나도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 등록해주세요. 하지만 프로포폴은 맞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장미인에는 몸매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등록해주세요. 장미인의 각선미가 얼마나 좋은지 장미인의 후방주의, 튜태 등 연관 검색어는 물론이고